일단 영어로 읽었어. 위파벤. 똑같은 영어를 쓰는 거야. 열고. 자,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어퍼버트가 앞으로 막, 땡이, 땡. 여기까지 땡이? 네. 자, 그 스트레스에 기여하는, 스트레스에 기여하는, 기여하는 이 동사가 될 거고, 스트레스에 이렇게 돼서 기여하다, 후식이 될수 있어. 근데 이건 형사들이니까 관계된 문서한 써주면 형사들이 되겠죠. 네. 왜? 이렇게 꾸며줄 거니까. 이때 이제 주의해야 게여러분들법적으로 펌프리뷰 아니면 S를 붙여주냐 이거 선행 사니까 들어오면 주어가 될거 아니에요? 투려 네. 오 스트레스. 오 어, 그래요 그래요. 되는. 식사 동안이라는 은 식사 시간 동안이라는 뜻이니까 자어가 아, 아, 나와야 아, 되니 during meal, time. meal, time. meal time. 식사 시간 동안. 아, 됐니 네. 방해할 수 있다. 그럼 얘가 전체가 좋아야 된다는게딱 잡혀야지 이제 뭐해자 네, 방해가 되가 뭐야? inter 어 i e 어 interfere, i n t e r f 뭐 방해가 돼 방해가 될수 있어 뭐에 어디서 소화 소화를 방해할 수 있다.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 소화가 뭐야? d i e t a r 인가요 예? d i g e 아니에요? 아네다이제아 아, <웃음> 아, 맞아요. 다이제스천. 다이제스천. 다이제스천. 어가 아니라고. 그, 뭐? 어, 어스포드 전면부다니면 무었잖아. 이거 왜 돼? 아까 기벤트하는 뭐, 거. 이걸 먼저. 자, 우선은 이게 우선은 이걸 직독직해 해야 되고 직독직해 한 다음에 직독직해 한 다음에 이걸 뒤집어 풀어야지. 얘를 뒤집어 풀면 이게 까면 이게 나와야 돼. 어? 무조건. 아 어떤 것도 어떤 기호하는 스트레스에 기호하는 뭐하는 식사하는 동안에 2시간 동안에 방해할 수 있어요. 뭐를? 소화를 방해할 수 있고요. 음식을 이렇게 말야지 이렇게 시게요 그럼 이거 보고 그대로 여기 나와야지 이런 걸 우리는 복대라고 얘기한다다 복대. 복기? 뭐 이런 상관없어요.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써보는 거죠. 이게 결국 가장 효율적인 영작 방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중요한 건 아무거나 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국문들이 들어가 있고 문법적인 것들 아니면 진짜 일단 첫째 우선순위는 부문이야. 주요 부문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씩 해석을 직접지켜 너희들이 써놓은 다음에 이거 가리고 어? 가리고 아니면 다른 백지에다가 이거 다시 한번써놓는 거. 이거 평소에 습관들이면 이게 중간고사, 주말고사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소수형 너희들이 지금 틀렸던 것들 10점, 15점, 20점까지 도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평소에. 그래서 빅픽처를 그려줘야지 너희 단순한 아, 생각하지다외워야지 아, 아, 그, 뭐, 뭔 도움이 네 인생에. 그렇게 영어 갖고 대학교 갖고 써먹을 수 있겠냐고. 대학 간다고 쳐. 그거. 아니, 영어 새로 시작해야 될거 기본적으로 개념 정리하고. 나이 많이 있 사람일수록 왜 기본기 따지고, 왜 개념 따지고, 왜 영어의 원리를 참 깊이 있게 파고들면서 나한테 질문을 해드릴까. 그거는 이미 겪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깨운쳤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한지. 어, 아, 그 사람들도 그냥 편하게 외우지? 외우는데 한계가 있죠. 그 신호가 붙으면 괜찮은데, 안 붙어. 그치? 좀 네, 관리, 안 어? 그치?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좀 걸리죠. 걸리는데, 그게 이제 스며들어요, 신하고.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얘들아, 영원은 돈만 투자하자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되어줘야 돼요. 평 돈도 투자해야지. 응. 인간으로든 뭘로든, 어, 운전적, 재정적 투자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본인과 의식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풍기도 필요하고 성질성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이 또 굉장히, 어, 어, 요구된 과목이기도 해요. 이게, 에버를 좀 정복하라. 좀 완전 정복이라는 거 없어요. 근데 없이 보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영어적 마인드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 오히려 깊이 들어갈 수,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고상영어 같은 경우는 배경지식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내가 그동안 책안 읽은 거에 대한 후에 막 밀려와요, 그냥 막. 응? 어? 막 밀려온단 말이에요. 아, 왜냐면, 해석을 아무리 봐도 못만지기 이해가 안 가니까 이제 영어선이 아니야, 이거. 국가에 개입이 된단 말이야. 어? 어, 그치. 어느 정도이굉 중요한 거. 이런 거. 해결해야 돼? 네. 어? 어. 근데 반드시 이거 거쳐야 될 과정이야? 진행 과정이야? 뭐 한다고요? 이거? 직톡치게 한 다음에 뭐라 하라고요? 다시 한 번? 영작. 직톡치게 한 거를, 직톡치게 일을 해야 돼 반드시. 그냥. 우리 지금 뭐자습서라든가 아니면 해설서에 나와있는 해석 나와있죠. 해석집. 이 해석집 보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내식대로 직접 지켜라. 그래야지 영작이 돼. 왜? 요 자리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어떤 거? 스트레스에 비용. 해서? 네. 식사통화. 놀랜미어. 방해할 수 있어. 팬티 인터뷰. 뭐는 소화해. 일단 알려주 음식이야. 뭐. 끝. 어? 어? 이게. 왕복? 뭐, 편도가 아니야. 편도가 아니야. 여기서 딱끝나버리면해들이 있단 말이야. 네. 이거는 업그레이드 못 시켜요, 그럼 너희들한끝더 아예 여기서 다시 일로 와야 돼. 그죠? 네. 어, 나중에 시간이 나면 또한번 왕복해줘도 돼. 이게 내가 해봤던 걸 다시 하는 게더 중요해. 이게.